참가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인 1조로 진행됩니다 두 사람의 동의하에 서로 악수를 하면 짝이 됩니다 나랑 같이 하자 여기서 하는 게임들 결국 힘쓰는 거 아니면 머리쓰는 거야 너랑 나랑 둘이 같이 하면 미쳤어 빨리 웬만한 상대는 다 이길 수 있어 개소리 하지마 캐소이라고 했잖아.